김포대학교 대 제주 제시원 제주 제시원대 김포대학교 결승전에 앞서 양팀 선수단과 심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대학교 선수단입니다 공교수 이태호 <웃음> 교수 정명호 <웃음> 우수비 권성하 마수비 정태호 김포대학교 팀을 이끌고 계시는 조호민 감독을 소개합니다 이에 맞서는 제주제 c 시원 선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교수 김재범 아 교수 강승호 우수비 김민수, 자수비 강준형, 제주 제시팀을 입고 계시는 신청현 감독을 소개합니다. 주신 식탁 이름 소개하겠습니다. 주신 김종욱 부신 이나현 부신 문통지 부신 최종순 부신 정화자 <웃음> 정.민. 0 이제 명 10,000명. 1 0 0 0 0 인사 후 관계를 명1 0 0 0다명는게 아예 안 보이는데 저0명보0 0 0 0명 10,000명. 1 0 0 0 0 있구나. 됐네, 저거. 1거0나0명1 0 0 0면 는잘 나오고 이거는 좀실시간찍아이고 네. <웃음> 이거 조금 더 좋겠다. 이만큼. 그래, 위로 올라가서 딱찍 되는데. 그럼, 밀어주니까. 아, 네. 네, 4 0대0대이팀은기서 아, 아, 네, 거의 오 아, 월달에 우리 대부, 5 0 대부, 백 어디, 그, 명인? 마을에서 나한테 차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 <웃음> 마을에서? <웃음> 어, 어, 어. 아니, 어디, 청년 회장님이 나한테 달라고. <웃음> 아 법원인데, 아 검찰 후배거든. 아 그때 통화할 때. 아 검찰, 아 검찰 후배인데, 아 검찰 후배가 아 자기랑 친한 아 계장님인데 어디 마을인데 조구좀 아. 어, 우리 형님이 계신다고 불러오고 니까아 <목소리> 근데 열심히 해라아 이게 도이잖아 그냥 감수했고 수비토스가 아, 더 중요하니까 네. 니차잘 찬다고 되는게 어. 아니거든 아, 네. 그러니까 안 될까? 아니 그러니까 스미토스가 안될까 아니 한림 무슨 체육이 있다라고 아니 우리 우체계 아니고 도민체육이잖아 아니 한림 체육이 있잖아 아 도민체육 4월 초인가 4월달에 도민체육이지 우리 때약에 되면 우체는 6월달 정도 그명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한명이야 예. 이제 시이 지금. 여는게 아, 이거 <웃음> 아, 이좀데 야, 나목 잘렸지. 이렇게 배만 나오까고 <너무 잘> <웃음> 일반구 제주 제1 9팀 대표자께서는 입장 상점 계좌로 만나 주시나팀대표께서는 경기 진행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뭐? 예요나 이제 잠깐 저기 말았는데, 이제, 아, 제주 응원해야지 이제 아, 그렇지 어? 아, 제주 아, 이거 이제 대조 а 원해야지 공곡, b l u 요무에크지않는데 좋아! 어너무셨어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아김아우 김태우. 김태우. 김 아 그래고 가고 쉬쉬쉬90 90쉬쉬쉬쉬쉬쉬쉬쉬쉬쉬쉬쉬쉬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잘하 어, 해? 너해한 <웃음> <나도> 식으로 다 그렇지. 물안 막을 걸관 없는데. 아니, 너무좋어 가지고 있어. 물이 가... 있어. 너무 좋어 <목소리> <있어. 가지고> <목소리> 가만히... 강하게 해도 강하게. <목소리> 그러니까 손니가더 <추지가 목소리> 찍게. 아진� e t z u n g 도가이쳐 なる、なる。なる。え 나오는게 아이 전화요에는저 정도 온다. 好好 s 가장 수고한다. 형요 아니 이다가막 <웃음> <목소리도> 망치님이 내다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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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드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7시. 시시어오시 망치 님이 여는 대고다 오거 저 안에 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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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laughs> 아니, <웃음> 왜이 <웃음> Thank <laughs> you. 이게 뭐거 아닙니까? 시시한이 아닙니까? 시시한이 맞고라 미 근데 지금 잘하고 공부 해야하나 만 으아악! 으아 이거 뭐까요 이거 뭐라고 야 이길라. 이길라. 이이길이길이이 아, 어가기 아 저기 아 저기 아저아저아 저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다은 <놀몬도 소리> 아, <놀몬도 소리> 이거한데면이아 거라분, 살려 국이, 국도국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원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이 국이, 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국이, 계주과이지 이니 문이 그냥 아, 기운구이 어. 안 돼. 안이 C'est <laughs> part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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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따 이따! 이빠 말은 안들요 이거를 같게 말해야 되는데. 제 너무 아쉬 아준방송하는거발로 잡아 봐. 아니, 줄아도 해도 구아 아, 뭐야 이거 어떻 무슨 거따라어 근데, 너가 어게 거기 있다. 아, 혹시 잘 몰라요. <웃음> 어디 있다 나타나 걸발로잡야된다 너. 그 있는데 이걸 들둔건데 <웃음> 카메라 뜯어놨다 어, 누가 만지가 쓰러졌어요 아... 어? 요 언니 꺼 예, 일단은 요 카메라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세요